허존의 동의보감 제1권 내경편 침수법에서 잠을 잘 때는 반드시 옆으로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자라 그러면 심기를 도와준다 라고 하여 숙면을 취하는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베개들은 똑바로 자는 자세에 맞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베개의 자세를 맞추는 경우가 되어 바르지 못한 수면 자세로 숙면에 방해가 되거나 경추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똑바로 자는 자세뿐만 아니라 옆으로 자는 자세에도 효과적인 베개를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